어, 어, 평소에 기본 업무 하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안보 교육에 참석을+ 참석을 해 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조국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천안함 사십육 용사와 고 한중호 주례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각종 군사 장기 전시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. 대리장님 이하 장병 여러분의 요구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안보 의식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세상 방향이 1 7 m 하고 3.8프로그램이 될것 같지 않고 2 8프로그이될것 같지 않나요? 3.8프로그램이 될것 같지 않나요? 제 동기는 청구하에서 다섯 명이었어요. 음. 일자리 지원, 그 지원을 받는데 당장 내가 불편 거예요. 내가 그 분을 쓴데